그게 물이야, 까만 거. 어, 까만 건 눈깔이야. 저기 앞에 참새 눈깔이랑 겁나 비쳤어요. 어? 아 어, 참새야? 며칠이 아니면 참새겠지. 10년 선만 이게 참 생각 본다. 네. 이걸 먹겠다고요? 네. 이거를 네. 시이니 어. 아, 뭐, 뭐야, 추이야 음. 뭐야, 뭐이라그러가 영미가 이라는 영미가 아가 영미도 나왔어! 아, 영미전1 8년 아, 개가 영미에이리 이렇게 보니까 또 먹기가 싫어지네. <웃음>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가도 좋겠지? 아. <웃음> 난못 먹을 것 같은데. <웃음> 괜찮은데. 음, 뭐, 그, 그때 또, 도가지 먹자고 그랬어, 그가지 먹자는 건안데먹데 이제, 금요일 먹자고. 아니, 먹자고, 금먹자 그랬어. 서울라얘기 어, 리같은주라고그 이제, 주로, 내가 먹을 만큼은 먹었이 대가리 먹어봐. 못 먹겠어? 응. 음, 아니, 꽃읍. 음. 좋아. 음. 응, 되게 <목소리가> 꼬고싶다대가리다고스프다대고스고다고스다대다대고다리야 응. 그래. 응. <목소리가> 다리야, 이거? 어. <웃음> 어머 다리네. 응. 날개 어디 갔어? 아까 네가 반쪽은 먹었고 반쪽은 여기. 날개? 날개 응. 있어. 네. 다리 하나. 다리 하나. <웃음> <달이> 하나. <웃음> 다리 하나. <웃음> 다리 하나. 민요처럼지. <웃음> 아, 굴 <웃음> 눈이야?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어디 간 머리야? 피무불이리는 잘랐어. <웃음> 없어. 날개 가슴살인데 먹어봐 맛있어. 가슴살, 뻑뻑살, 응. 촉촉해. 난 그만 먹을래. 응.